자 하나, 포레나, 음. 미아 현장 네 같이 뉴빌TV 남균호 대표님과 함께 네옵션은또 <웃음> 어떻게 다양하게 준비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칩채널 박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 대표입니다 아예 대표님 목소리 좀 크게 아네 네. 안녕하세요 남 대표 <웃음> 80 제곱미터로 저희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볼 네, 예정이기 네, 때문에 네. 옵션도 80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84도 있는데 84는 없이 이제 네. 모델하우스는 80 제곱미터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 네. 어, 그걸 때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색깔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음... 옵션이죠. 네, 네. 왜날 눈치 봐? 자 아, 일단 <웃음> <웃음> 보면 우리 네. 평면 관련된 거는 이제 평면 따로 이제 우리가 부 r 을 하면서 이야기 하는 걸로 가고 이번에는 네, 옵션 네. 관련된 것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네. 일단 보니까 이제 확장 비확장 그죠 어, 네. 비확장이 있고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쭉 있는데 일단 먼저 보면 북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닥에 이제 주방하고 이쪽에 이제 타일로 까는거아 이거 초록색 타일이군요 어, 타일로 네.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여기가 이제 주방에 아~ 어, 유상으로 들어가는 수입 주방 가구 그리고 사 번에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 북박이장에 대한 거하고 네. 그다음에 요 다용도실 가구 요렇게 한 여섯 개 정도 네.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는 좀 약간 되게 음. 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숫자만 놓고 보면은. 어, 숫자. 어, 워낙 100초람. 많아가지고. 막, <웃음> 여기는 이제, 네. 어, 그 정도. 그리고 요, 요, 요, 요 에어컨. 요, 네.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 현관부터 보면은, 중문. 중문이 지금 보면, 그 현대 LNC 제품인데, 삼연동 중문하고 자동문 요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형하고 자동형 어, 차이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수동은 말 그대로 수동, 우리 이제까지 맨날 하던 거. 열고 닫고 하는 거, 3인동이 되던 슬라이드 되됐던 저희가 그냥 밀고 어, 예. 밀고 땡기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자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자동문 센서나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 자동으로 열리는 거와진짜 요새 리모델링 네. 시장에서 자동문 되게 많아요, 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점점 자동문도 어, 이제 하는 추세 저희 그럼 가게 들어갈 때 저렇게 버튼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도 열리고 센서로 열리고 근데 오. 다만 이제 이게 일반 그 리모델링 시장에서 많이 이제까지 안 썼던 이유는 뭐냐면 네. 못생겼어 아 그래요? 자동문 자체 가못 생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동문 상부 쪽에 보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게 투박하게 이렇게 많이 두껍다. 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보기 싫은데 만약 에 이제 그 일단 건설사에서 하는 자동문이 어떤 형태인지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수입으로 들어가면 되게 슬림하게. 그렇게 또 하는 방법들이 있기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요새는 트렌드가 건설사에서도 이제 자동을 옵션을 한다라고 하는 건꽤 트렌드를 따라간 거네요. 뭐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겠죠. 일반이 음, 그러니까 음, 모델이시냐고.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에 어, 금액을 안볼 수는 없는데 금액이 지금 보니까 자동이 250. 예. 네. 어, 죠 수동이 한 150, 180 정도. 180 정도. 네. 네. 가격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 뭐 자동을 일단 제쳐 뒀더라도 수동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좀 뭐. 약간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음, 살짝 높은가요? 음, 음. 원래 가격 얘기 안 하시잖아요. 음, 아니, 그렇다고 그냥. 약간. 아. <웃음> 약간 그 정도. 근데 어쨌든, 네. 근데 뭐, 그액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네. 뭐 저희가 이야기 할수 없으니까. 아, 풍선 그리고... 같이 여기 넣으면 또 여기 빠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아,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가 거실 주방하고 이제 타일 옵션. 요 이제 이태리 타일로 네.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마루급에 빠지고 음... 뭐 추가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알파로. 예 네. 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금액 자체도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음... 어, 추가적인 금액을 더더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차피 빠지는 거는 건수에서 노출 안 하니까. 네. 요 부분에 대한 것만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네.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어, 일전에 우리가 옵션 관련된 그 중문 같은 경우는 뭐 필요했으면 좋겠다. 네네. 어, 뭐 단일에 대한 그 네, 그렇죠. 뭐 기능적인 문제, 부분, 뭐. 그런 어, 네. 부분들에 대한 것도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타이로 가는 부분에 대한 건 타이로 훨씬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는 있지만, 비용이 아, 음...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할 좀 필요가 있다. 어. 그러니까 기능적인 것보다는 심미적인 음... 게좀더 비중이 어, 있는 건가요? 기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요. 이런 게 있어 요뭐냐면 타이 같은 경우는요. 음, 열 전도율이 마루보다 되게 높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차가워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발이 시려서 음. 마루보다는 훨씬 더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그렇 예. 그래서 일단은 뭐그 미적인 부분 이정 네. 높긴 한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탈이 아무리 좋아도 안 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그렇 그런 부분들이 대한 게 있으니까 좀 같이 고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약간 취향도 있군요 어 취향도 있죠 네그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마루도 아, 타일도 좋긴 한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고 하면 온목 마루 좋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에이... 뭔가 또 향도 나고 에이, 향? <웃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요거 아이템이 이제 주방 가구인데 그 주방 가구의 형태에서 제품 자체 국산이냐, 외산이냐. 음. 어, 국산이냐, 외산이냐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외산 형태의 제품이 지금 이제 요 제품이란 말이에요. 요 제품이 뭐냐면, 라이트라는 독일 제품이에요. 요 독일 제품이 이제 들어가면서 형태적인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상부장만 있잖아요. 그죠? 음. 상부장만 있고, 여기 상부장이 네. 없어요. 어, 그러네, 그세서리 걸리고, 여기 어. 이제 알레드 후드가 들어간 형태인데, 네네. 이게 이제 일반형으로 들어갔을 때, 국산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디자인도 바뀌고, 제품도 국산. 이 이제 독일 제품, 이 라이트라는 제품 자체는 수준으로 보면, 어, 이태리 세자르 정도 어, 중상위 등급 정도로 보일 것 같아요. 수익하고 중에서하 중에서. 물론 이제 이게 야 오는 게 중이고 오는 게 상이냐라고 하는 건 어, 굉장히 약간 길은데. 뭐 그런 게 있지만. 네. 어, 저 같은 마,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네. 중상 정도 되는 브랜드 음... 그래서 이제 이태리 브랜드라고 보면 세자르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이렇게 음... 생각이 되고. 네. 여기 지금 보면 대형 플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가볍게 도어 터치해주셔야 되있잖아요플랩이라는게 아래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면 이렇게 열리고요 음... 그리고 안에 있는 버튼 누르면 다시 닫혀요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네. 연출 했다 이제 요거 부분인데 네. 자 이렇게 보고 우리가 다시 이제 그걸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본게 이제 방금 요거예요 그죠? 요 형태에서 보면 네네. 여기 이제 상부 플랩 두개 들어가고 음... 하고장 있고 아일랜드 있고 여기 이제 액세서리 걸리는 요런 형태 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가겠네요 여기 보면 가구 팠네요기까 음... 들어가는 거고 기본형으로 네. 뭐. 했을 때는 국산, 그냥 일반적으로 하부장과 상부장 쭉다 들어가는 형태로 그냥 상부장 쭉다 들어가는 형태로 익숙한, 뭐, 네그렇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받은 네. 그런 형태로 들어간다 음... 이제 일반형하고 이제 옵션형인데 이제 옵션형이 가격이 보니까 3천0만이 넘더라고요 네, 3,300 네. 뭐그 정도 생각했어요 부분에 그 네. 대한 내용들이니까 물론 이제 벽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그 세라믹 타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럼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미드웨이 쪽하고 상판 쪽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세라믹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가격이니까 음... 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면 되죠? 네, 그렇죠 여유 네. 있으면 하면, 네, 하면 근데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뭐 기능적인 부분은 당연히 좋아, 좋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것보다도 더큰건 일단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게좀 크라 음... 우리가 이걸 안 했을 때의 문제가 되기보다 이걸 하면 더 좋은데 아, 돈이 많이 들지만 디자인적으로 좀 예쁜 분이 있다 그렇죠 누가 뭐 놀러 오거나 했을 때 음, 네. 누가 놀러 와? <웃음> 잘 나가는 시고요 보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 네. 수익 가구다 네. 아, 얼마 주고 했냐 하면 놀랄 수도 있지 어. 근데 사실 수익 가구가 가격이 최차만별이에요 아 그쵸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가장 최상급 브랜드인 불탑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그, 그 시그니어 모텔 같은 데가 보면 이제 불탑 제품이 걸려 있는데 거의 불탑 같은 경우는 뭐몇 메터 안 되는데도 뭐 억대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아 그게 가격 차이가 되게 어, 크죠. 어. 엄청나게 어. 뭐 딜리버리 같은 경우도 몇달 걸려야 되고 어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수입 가구 같은 경우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약간 조금 고무줄 같은. 음. 뭐 전가가 있나? <웃음> 아 그래요? 하여튼 뭐그 정도. 네. 하여튼 음. 워낙 고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 빌트인 가전 옵션에 대한 거는 여기 이제 보면 쿡탑 관련된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유상이 있는데 이건 뭐 삼성 해서 인덕션 들어가고 하이라이트 차이가 뭔지 알죠? 네 그쵸 렇 음, 네. 요새 뭐 하이라이트하고 인덕션 다 차이를 다 아시니까 네, 목소리 가제잘 커졌어요 어. 어, 아는데 <웃음> 제가 재밌는 예로 있잖아요 네. 이게 어, 인덕션 같은 경우는요 어떤 제품 인덕션 전용 제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릇 그릇 네 그렇죠 소트 같은 거있데 네. 이걸 또 어떤 제품을 쓰는가에 따라 달라요 아, 성능이, 성능이 달라져요 아, 그렇죠 뭐냐면 오. 인덕션에 대한 성능이 되게 좋은데 네. 에피소드가 제가 아시는 분이 이거 안 된다고 자꾸 오. 이게 빨리 빨리 이가열이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덕션 그 냄비 세트를 하나 딱 그거를 선물로 줬대요 이걸로 한번 해보라고 오. 그랬더니 다 전화가 왔더래요 아. <웃음> 이게 이렇게 빨리 끓는지 어... 몰랐다고. 편차가 어. 크거든요. 편차 크거든 그러니까 제품에 어... 따라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덕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용기도 음... 어, 좀 약간. 음... 좀 신경 써 쓰면은 음... 좋은데 이 차이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트하고 옛날에 네. 어, 볼 때는 아니면은 가스하고 볼때 가스 같은 경우는 빨리 활이 올라와서 가열이 빨리 되잖아요. 그쵸. 라면 먹을 때 금방 된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인덕션이 옛날 제품 이죠 옛날 제품. 네네. 요새는 이제 워낙. 다 좋아졌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인덕신 제품이라도 가열이 늦게 되는 게 많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라면 먹으려면 한참 기다리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기술이 살짝 붙였겠군요. 그렇죠. 음... 그게 언제라고 이야기하면 말 못하겠어. <웃음> 근데 아무튼 근데 요새는 네. 정말 그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을 굳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삼청에 뭐 예를 들어서 세프코넥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올려놓고 물 가열하잖아요. 바로 부국을 끌어요그 정도로? 어, 네. 바로 이제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빌트인 식기세척기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기세척기 요새는 거의 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옵션으로 선택하시는 거뭐 추천드립니다. 주방에서는 거의 필수품이죠. 아, 요새는 요새 거의 좀, 예. 필수 그리고 비스포크 키치핑 냉장고 세트옵션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좀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건설에 납품하는 형태가 삼성에서 비스포크 형태의 특판용으로 나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시판용을 이렇게 준다는 얘기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어쨌든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네. 비스포크 사이즈는 똑같이 나오거든요. 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해당되는 사이즈에 맞는 걸로 제품을 그냥 구매해도 되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 왜 그러냐면 우션으로안 하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식기 세척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어, 오븐있잖아요 네. 오븐 같은 경우 그게 없으면 일반 장이 들어가고 그거를 떼고 놓아야 된단 말이야. 요근데 아.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그제나 있는 공간을 어 그냥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거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푸짐 어... 이걸 갖다 옵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오... 제품에 따라 달라서 이걸 한 건가?라는 거는 퀘스천. 네네. 어, 어... 알겠습니다. 네네.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침실 안방이다 안방 요기 이제 화장대만 들어가는 거를 길게 이제 이렇게 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기본은 화장대만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은 화장대 요런 데만 스탠드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네 근데 요게 이제 장의 형태로 아니 인너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옵션 보면서요 하나가 옵션 상품에 대한 거는 되게 신선이 좋게 만든 것 같아. 요 좀 이해가 잘 되겠죠. 아, 이 설명을? 설명을. 오.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한게 아니라 네네. 단순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건데 좀 시인성 있게. 음.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주방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입면을 만들어 놓고 옵션을 판매하는 데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아, 어,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옵션이라 보통 은 보면 옵션으로 해서 점선 표시해 놓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여기 맞아요. 뭐 수익 가고 이렇게만 하는데 입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음. 사실은 어, 여기 약간 시인성 있게 좀 잘했네. 음. 그런 거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칭찬해.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지금 돼있는게 여기가 안에가 문을 열었을 때 음, 인업이라고 하는데 음,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옷 봉이에요 봉옷 봉이고 여기 아, 옷을 걸수게 하고 밑에 가두 개가 서랍 서랍 서랍들. 어 음.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여기도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봉이 지금 두 개가 걸려 있잖아요 그죠? 어 봉이군요 봉이 그죠 어.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다 선반 아 선반 자 그럼 여기가 뭐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여기 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도가를 달아서 문을 닫았을 때는 가구처럼 보이는데 문을 열었을 때는 여기는 창. 하부 쪽에는 뭐 서랍 같은 게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열어도 열어놓고 상실 쓸수어도 그렇...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뭐냐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냥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다 장인 거지. 음. 근데 어차피 여기에 장이 있는 이 창이 있는 데는 장을 설치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부에만 서랍 수납을 할수 있게끔 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물닫았을 때는 다 이렇게. 제가 어디 가 보니까 음... 아예 그냥 열어놓고. 생활할 수 있게 또 열면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디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서 보면 요렇게 한 통, 네. 그리고 또 요렇게 한 통. 네. 자 그리고 여기가 반 통, 아 그리고 여기가 한 통. 아 그러면 이제 요 사이가 요게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요기기는 요렇게 여기 문이 이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열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네네. 거는 여기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디자인을 문을 아예 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 해버리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음... 얘는 문을 닫는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할수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요 항목은 뭐냐면 우리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 쪽에 상부장만 걸리느냐 음... 그리고 상하부장 다 걸리느냐 요걸 이제 상하부장을 측면장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측면장으로 하게 되면은, 음. 건조기랑 세탁기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으면 되겠네요. 어, 그렇게 세로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겠죠. 가로 어. 타입과 세로 타입. 세로 타입. 네. 오. 오, 똑똑한데. 아, 자, 좀 <웃음> 그러니까 이제, 네. 요게 사실은 이런 사실 옵션이 제가 볼 때는 좀 실리적인 옵션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음. 요새는 이게 이제 위로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품에 따라서 에벌하고 밑에 들어가는 거 있죠. 네네, 그쵸. 그런 세탁기 같은 경우는 드럼 세탁기는 위로 올리기 힘들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하부 쪽에 거치 형태로 두 개가 들어가야 될 제품은 상부형으로 쓰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할 그렇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상하부에 같이 쓸수 있는 거. 세탁기 들어가고 건조기 들어가는 그렇죠, 형태는 이렇게 그렇죠. 네. 들어가고. 이렇게 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음... 음. 자, 그런 아이템이고. 그다음 이제 나머지 7번 옵션. 요거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컨 설치되는 네. 거에 대한 거고. 여기 보면, 어, 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한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뭐30 몇만 개 네네네네.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좀 보면 될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개당 한150 정도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상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기 따라서 대표님 파트 그럼 파트 공기청정기는 네. 추천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성능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모양에 아,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공기청정기의 역할 자체는 요새 미세먼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못 열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그럴 때 공기청정기의 역할은 문을 열지 않고 에어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당연히 이제 이걸 제이 진행하려면 거기 이제 우리가 전열 교환기라고 해서 거기서 공조가 들어가서 바깥으로 따뜻, 네. 그러니까 좋은 바람을 땡겨서 나쁜 바람을 바깥으로 빼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돼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그런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음. 생각하는데 기능을 성능을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구색으로만 있는 거면은 뭐좀 아까울 수 있지만. 건설에서 네, 솔직히 그냥 하겠어요. <웃음> 뭐아무튼 어쨌든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오늘 네.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대표님?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옵션이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네, 저도 어. 너무 세부화되지진 않아서, 어. 예를 들면 뭐 현관 창권이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 네. 여기도 보면 있잖아요. 이렇잖아요. 지금 보면. 막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옵션 다 하잖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좀 없는 것같아서 그런 거 없어서 좀 괜찮다. 네. 굳이 네. 이것만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복도 팬트리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이런 거다 옵션으로 다 빼버리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기본으로 하나 들어가 있네요. 이런 음... 뭐거 사실, 이런 좀 양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주방 옵션 있잖아요. 네. 돈 있으면 하고 싶다. 아, 주방 요션돈 있으면? 예, 돈 있으면. 네. 돈 있으면. 아, 이뻐서? 예, 네. 멋있잖아요. 내가 해줄게. <웃음> <웃음> 대표님, 이거 2편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모델하우스 투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다면 음. 이 모델하우스 투어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